자 여기 선행사 이거 선행사하고봐 예. 관계만 빨리 설정하라 말이야. 더벌수있 아, 들어가서 무슨 역할할까그 어, 사람이 떠나는 거야. 어, 주어동사 관계는 주어동사 관계라고 아, 얘가 주술 관계구나 주술 관계구나 주어동사 관계구나 그럼 관계에서 했을 때 선행사다, 그러면 후나 아니면 대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맞죠? 그 다음에 자 투정사는 기본적으로 능동 미래의 행위가 있으니까 I we 더룸어 아, 여기까지구나 내가 예. 너무 많이 주쳐놨네 얘 예, 필요 없네 자 여기까지 맞죠? 미처친 부분만 저로 바꿨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는? 요건? 요거는 얘하고 비교해야 돼 To read 있다 뭐 Something 사물이잖아 무언가를 있다 아적져로러더가는구나 무슨 관계야? 수업방 여기서부터 바꿔주면 안돼 왜냐면 얘기 음. 의미 상이해져거든 얘가 얘가 특정서에 의미 상의해 얘가, 요 <웃음> 응? 의미 상의보로 확인하는 것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자, 번개되면서 something 나왔으니까 사람 아니니까 써주면 되고 얘를 주로 쓰면 돼요. 이렇게 my children 네, 써주고 자 뭔가 원해? 어 아이들이 읽을 뭔가를 원해고요. 왜? 왜? 목적 없죠? 불안정하잖아 어디 갔어? 앞에다. 아, something 되고 그러면 다시 목적화되겠지. 그치? 요런 축소.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내용이 정리가 됐는데, 하나만 추가로 생각할게요. 얘들아 전체적으로 듣는 게또 되게 중요한데, 공부심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한번 봐봐요. 자, 그녀는, 뭐 펜. p 그녀는, 그녀는, she had no pen to, 이런 거 이제 맞출 수 있어야 돼, 요 이거 맞았는지 틀리는데. 그냥 쓸 펜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해석하면 맞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죠. No paper. No paper. 철 페이퍼, 페이퍼. 페이퍼. 종이, 종이. 좋아. Right. 맞아, 틀려. 이를 하면 틀려요. 왜 틀린지 알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가 얘를 꾸며준다. 무슨 관계야? 펜이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주술 관계 아니죠? 펜이 쓰는 거 아닐까? 펜을 집에 집어넣어봐. 뭐, 어, 펜을 쓰다? 어우, 큰일 나지. 펜을 가지고 쓰다. 그래서 이게 집어이어야 돼. 얘를 만든다. 됐지? 펜이 들어와서 위대의목적로 넣어야 돼. 도구수단에 위드가 붙어 있어야 돼. 전치사가. 얘 봐. 어? 이게 얘 봐. 그러면 이건 뭐야? 뒤에, 뒤에 거야봐 뒤에 거. 이두개 그 어떤 관계야? 이것도? 드라. 쓸 종이가 없어. 자, 종이가 쓰는 거 아니잖아. 그럼 종이를 쓰는 것도 아니잖아. 종이를, 뭐. 종이를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종이 위에다 쓰는 거 아니니? 온이 나와야지 맞는다. 얘가? 온이 어, 붙어야 돼. 종이 위에다 쓰다. 아, 이것도 결국은 뭐야. 앞에 나 있는 명사가 이 투정사의 의상의 목적어, 의상의 미 목적어 할수 있다? 이거 뭐야? 실목 관계. 출목 관계, 봐니까 뭐가, 어, 정리가 되냐면, 뒤에 거 언제 해볼까요? 자, 봐요. 관계동사 를또 바꿀게. 해준, 너, 페이 그래서 출목 관계형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관계동사. 내가 써주고그 다음에 쓰는 건 누가 쓰는 거야? 그녀지, 그녀. 여기 인상 위로 이미 나와 있는 거야. 주어가 인상이 어디 되겠지. 그녀가 쓰는 것까지야. 못냅시 뭐야? Why? On. 변해. 목적격 관계입니다. 목적격 관계입니다. 맞지? 목적격 관계되면서. 왜냐면 선생님께서 페이퍼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오늘 목표가 될거 아니야. 종이 위에다 쓰는 거. 됐죠? 이것도 똑같이 바꿔줄 수 있지? 하나, 둘, 셋. 쉬, 나 넷, 어떻게 쓰면 돼? 자, 쓰는 거 누가 써? 그냥 쓰는 거잖아. 쉬. 와우, 와이, 위, 위. 선생님께서 들어와서 뭐가 돼? 펜이 펜을 가지고 쓴다고. 되잖아. 맞지?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어. 하나 더읽어볼까 이거 한번 볼까요? <목소리도> This river. This river is dangerous for children. children 어떻게 쓰니? I drink t o 스윙 자, 잘 들어. 맞아, 틀려. 일단, 맞는 문장에 틀린 문장이야.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오, 씨, 뭐야. 투치님이 뭐. 이걸 꾸미지는야 아니지. 그지 아니지. 이건 지금 퉁정사해 헤엄치는 거하고 상관없어. 뭘 할지 모르 하는 거냐면, 자, 아이들이 헤엄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헤엄치기에 위험해요. 라고 하는 거 위험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헤엄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너 위버 하나 있잖아요. 2미터. 2터수있 왜냐하면 이문장은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얘는 뭐예요? 얘는 주우면서 동시에 뒤에 나와 있는 투명사 의미상의 목조예요. 이 선은 목적어예요. 강해요. 그럼 강을 수용하다 안 되잖아. 강에서 수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붙어야 된단 말이야. 이치사 붙는 것 때문에 내가 이거 하는 거야. 그러면 이이 is. 이자리에다 이트 가져오면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어디야, 아빠. 점치사이의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dangerous 나오고, for children, c h i l d n 그 다음에 to s w i 스 g in, this, river. 완벽한 문장이 된네 그지 그럼 얘를 이제 가져와야 되는 거고, 또목적적품정사진진료가 되는 거죠. 아이들이 뭐야, 이 방에서, 이 방에서 헤엄치는 네. 것은 위험하다. 똑같은 문장이야. 똑같은 문장을 이따위로 바꿔주기도 해요. 문장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전차인이 들어가야 된다, 왜 들어가는지 설명했다. 어?